안녕하세요 프로혁신러 잡스입니다 어, 요즘에 제가 고민과 걱정이 참 많은데요 그 고민과 걱정이 많은 이유가 최근에 구상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 금전적으로 드는 프로젝트가 아닌데 그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. 제가 이틀동안 촬영을 못했는데 촬영을 못한 이유도 거기에 대해서 미팅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프로젝트 때문에 내년에 엄청 바쁠 것 같아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걱정을 하는게 대부분이 이제 인간관계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로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데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그런 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반받고 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진행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작은 유튜버가 국가도 못하고 지자체에서도 못하고 있는 걸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크기도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뭐 안되면은 그 다음 해에 도전을 해보고 그럴 예정인데요. 그 계획한 게 이제 한한달에한달반 정도 됐었는데 혼자서 그 많은 걸 계획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어깨가 무겁기도 한데 나중에 이제 몸소 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제가 하는 거를 모두가 하면은 정말 저는 많이 뿌듯할 것 같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난다 치면은 그 다음 해에는 역계에 접목시켜서 해야 할 프로젝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머리가 질근질근 아픕니다 이게 저한테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이득이 오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없고, 만약에 그게 저한테 이제 광고로 오거나 했을 때, 저는 일단 거부를 할 겁니다. 이게 제가 이 프로젝트로 상업적인 부분으로 쓸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, 거기에 대한 광고나 그런 게 오게 된다면은, 그거는 제가 이제 거부를 할 거고요. 일단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제 생각으로 인해서, 제가 말한 걸로 인해서, 또 무언가가 시작이 될 거고, 성공한 사례도 있다 보니까,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,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도전할 겁니다. 도전 이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모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무튼 정말 내년에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그에 정목시켜서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게끔 어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출근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시키도록 할 거고요.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.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뻔하다가 다시 2.5단계로 지금 유지가 되었는데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잘 돼야 되는 점은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